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업 5천리에 있는 상가 매매 및 임대를 소개하겠습니다.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준주거지역입니다. 용도구역은 상대보호구역입니다.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. 대지면적은 486제곱미터 147평입니다. 건물 면적은 2 7 8 9 4제곱미터 84평입니다. 주용도는 1종 2종 걸린생활시설입니다. 주구조는 일반 철골조입니다. 지붕은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. 사용승일은 인 2018년 2월 28일입니다. 주차는 한대입니다. 주변에 주차공간은 아주 많습니다. 방향은 북향입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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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호 지목공인중에서 대표 장지목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호 95 등록번호 4202-1236 전화 010-2487001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